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 할 고품격 전문 야매 채널 야매지식 보관소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금딸에 관해서 의학적 차원에서 고찰 해봤어요 한방의학과 양방의학적 차원에서 다 다루어 드렸었죠 자, 그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금딸 콘텐츠에서 시청자들이 겁을 주는 게 바로 도파민 써지니 도파민 펌핑니에서 도파민 수용체가 망가지고 페인 루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위 중독이 되었을 때의 증상이에요. 정상적인 범위의 자위 행위 때그 생기는 증상이 아니죠. 시, 정확히 보면 실은 과도한 하드코어 야동 시청과 관계되어 있고요. 너무 자주 하드코어 야동을 동반한 자위를 하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의 감소를 유발해서 실제 성관계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자위문제가 아닌 야동중독 문제예요 물론 야동중독과 함께 그 자위도 동반하니까 뭐 야동 자위 둘다 중독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 이전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드린 권고 기준이나 약간 상회하는 횟수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생활이에요 어,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10에서 20대는 주 3, 4회, 3, 40대는 주 2, 3회입니다. 생각보다 자주해요 여기서 이제 노패비 뭔지 좀 한번 우리 고찰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그 관점에서 좀 다뤄 볼 건데요. 이게 노패비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 패비 패핑의 그 약자예요. 그 패핑이 자유 행위를 뜻하는 영어의 속입니다 자위 그만다 그금 달이란 얘기죠. 이건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 현상이에요. 미국판 시키고 말이라고 할수 있죠. 얘네들이 누구냐면 워낙 상류저들이라 밖에도 안 나가고 총에 야동만 보고 자위하는 거야. 삶에 다른 낙이 없어. 근데 뭐 이런 애들이 왜 마약은 왜안 하느냐? 그건 뭐냐면 돈도 없어. 마약 살 돈도 없고 심지어 마약을 구할 인맥조차 없는 거야. 그 정도 루저야. 그러니까. 아, 아시겠죠? 이런 청년들을 치유하라고 사회적 움직임 노페비라는 사회적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미국 그 노페 관련한 웹사이트를 제가 접속해 봤습니다. 이걸 보면은 쭉 보세요. 포르노 에디션, 포르노 중독, 포르노 남용, 오용, 과용, 그리고 충동적 성행위. 자의뿐만 아니라 다른 성적인 관련 행위 다 포함해서 쭉 이렇게 다루고 있나봐요 어.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만든 웹사이트고 이제 사회적 운동하고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이들과 다른 건전한 한국 젊은이들이 이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어? 아까 말씀드렸죠 자금이 어? 실체가 있는 조직이에요 어. 금딸을 개인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 금딸 관련한 어? 자료들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어? 이거 보세요. 악마의 시련을 버티고 금딸 23일차 24일차 어? 이러고 쭉쭉 보세요. 그리고 어? 여기 어디 썼는데 아 여깄다 금딸 검찰청이라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 금딸 운동하는 인터넷 카페예요이 <웃음> 정도야 그냥 몇몇 뭐 개인이 아 수양행을 하려고 아 너무 이제 포로좀 그만 보자가 아니라 아 이게 금딸을 권장하고 금딸이 어떤 이상적인 가치관이라고 믿고 이런 그 운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스 운동이 아니라 자 근데 봐요 조던 피터슨의 강의를 듣고 금달을 스스로의 의지로 일주일 이상 성공한 사람은 애초에 중독자도 아닌 거예요 전혀 금달이 필요 없는 정상적인 대한남마들이 자기개발 차원에서 금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걱정스러워요 자금인는 자위를 아예 마약 취급하고 끊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위는 절대 악도 아니고, 필요 악도 아닌 차선책이에요. 그러면 최선은 뭘까요? 아, 이거 왠지 금펠러들이더잘 알거고, 팩폭하는것 같아. <웃음> 근데 금달은 절대 차선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엔 어떤 흑막이 존재한다고 제 뇌피셜을 지금부터 시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근데 한국 남자들이 다 초식남이 돼가고 연애를 안 하려 한단 말이야. 대신에 야동이 엄청나게 소비되고 사이버로 즐기는 연애가 현실 연애를 대체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 이런 모해물 모해그애니죠 그리고 뭐 이루다라고 얼마 전에 뭐좀그 난리가 났었던 그게 있었죠? 그리고 리얼돌 이, 이 사람 뉴스 기사에 났어. 자기가 구입한 리얼들과 결혼을 하기로 했고 뭐 하객도 왔었어 막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퀄리티가 좋더라고 그것도 하여간 이랬는데 자, 아이돌 시장이 커지고 덕질 문화가 발달한 현상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혹시 오해 마세요 제가 아까 뭐 그런 거 보면서 아이돌 시장도 같이 그 언급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아이돌 문화는 건전한 승화예요 어, 건전한 승화예요그 최근에 뭐 알패스 사건 이런 거있는데 이건 일부 어디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거지 그래서 이들에게 야동과 그 동반 행위를 끊게 하면 현실 연애에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런 금딸 운동을 수입한거다 하는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성분은 금딸 운동 같은 무의미한 공작을 접고 남녀분할 통치 전략이나 폐기란 말이야 이거 뭐 마크로스 극장판도 아니고 자금이죄들에게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루저가 아닙니다 연애를 못하든 안하든 그건 여러분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하는 차선책을 죄악시하고 패배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컴에 야동 지우지도 말고 새로 받지도 않으면 됩니다 이건 생물학과 한의학을 전공한 형이 형이 충심에서 오르는 강국한 호소예요 아시겠죠? 자, 2020년 뉴욕 보건당국은 당신의 가장 안전한 섹스 파트너는 당신 자신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자유행위는 코로나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섹스 지침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이런 공문을 왜 보냈을까요? 코로나 시대 외로운 미혼남녀들 성매매나 원나이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보건 차원에서. 음, 대글에서 나온 그 차선책이 바로 아까 말한 이런 음, 자유행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유는 코로나 시대정신에도 딱 들어맞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입니다 그럼 이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